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범스골프 이영원 프로입니다. 자, 우리가 요즘에 인제 왼쪽 어깨를 열어주면서 몸을 열어주면서 공을 치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자주 듣습니다. 다만 왼쪽 어깨를 열어주는 방법은 모두에게 좋은 방법만은 아닙니다. 자 오늘은 왼쪽 어깨를 열어주어도 되는 사람, 왼쪽 어깨를 열어주어야 하는 사람과 왼쪽 어깨를 열어주지 말아야 할 사람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운스윙 때 왼쪽 어깨를 열어줌으로써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클럽 스피드의 상승, 스윙 아크의 커진 다운블루, 더 넓은 팔로스로 곧게 뻗어지는 왼팔, 그리고 훨씬 더 적은 손목의 사용 이렇게 왼쪽 어깨를 열어줌으로 인해서 가져가는 장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로 인해 딸려오는 단점도 같이 있고, 왼쪽 어깨를 열어주지 말아야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그 차이점은 어떻게 확인할 을수가 있게 되냐면, 먼저 왼쪽 어깨를 열어주셔야 되는 분들 꼭 열어야 되는 분들, 열어서 쳐도 상관이 없는 분들의 경우는 첫 번째 인투아웃 스윙이 굉장히 심하신 분들 내가 백스윙을 간 상태에서 클럽이 지나치게 옆으로 들어오고 몸이 막혀있게 되면 인투아웃이 굉장히 지나치게 나오게 되면서 오히려 뒷당성 컨택이 나오게 되고 혹은 좋게 얘기하면 굉장히 큰 드로우가 나쁘게 얘기하면 훅성볼이 나오시는 분들은 왼쪽 어깨를 필수로 열어주면서 지나치게 인사이드로 떨어지는 클럽을 어깨를 열어줌으로써 앞으로 가져오면서 인투인의 스윙을 만들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평소에 스윙을 할때 클럽이 아웃사이드 인으로 스윙을 하면서 공을 깎아 쳐서 슬라이스가 나시는 분들이 왼쪽 어깨를 열어주게 된다면 오히려 아웃사이드에서 들어오던 클럽이 더 아웃사이드에서 들어오게 되면서 지나치게 엎어치는 스윙 지나치게 깎아 치는 스윙을 만들면서 오히려 더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슬라이스가 나시는 분들은 왼쪽 어깨를 열어주시면 안 되겠죠. 자, 근데 슬라이스가 나시는 분들이 왼쪽 어깨를 열어주게 되면 가져오는 장점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클럽 스피드의 상승입니다. 그러면 은 빠른 스피드로 치고 싶고 슬라이스는 내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이 클럽이 뒤로 떨어져야 되는데요. 팔 전체를 저 같은 경우는 뒤로 떨어뜨려주는 이렇게 뒤로 떨어뜨려주면서 왼 어깨를 자, 이게 연습했을 때 가능하다. 클럽이 뒤로 떨어진다. 그러면 왼쪽 어깨 얼마든지 열어주셔도 돼요. 자, 근데 나는 급하게 공을 덤벼친다던가 이러신 분들은 왼쪽 어깨를 또 열면 안 되겠죠. 자, 또한 백 스윙 때 어깨 회전이 부족하신 분들은 다운 스윙 때 어깨를 열어주시면 안 돼요. 우리가 백 스윙 때 어깨 회전이 충분하게 되면은 클럽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뒤쪽에 잡히게 되고 뒤쪽에서 앞쪽으로, 뒤쪽에서 아래쪽으로 클럽이 떨어질 때 어깨가 열어주면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인투잉 스윙, 인투인 스윙, 혹은 인투아웃 스윙을 만들어내게 되면서 지금처럼 드로우 볼이 나오게 되죠. 자, 근데 우리가 백스윙 때 어깨 회전이 부족하게 되면 은 왼쪽 어깨를 열어주게 되면 지금처럼 아웃사이드 인 스윙이 나오게 되면서 공은 왼쪽으로 출발을 하게 되고 페이스가 열리게 된다면 슬라이스 페이스가 닫히게 된다면 훅볼을 치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정면 카메라에서 방금 보셨을 때 체중 이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힘이 뒤로 빠지면서 역체중 이동을 일으키면서 상체가 덮어치면서 공을 치기 때문에 당연히 탄도도 제대로 확보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공을 치실 때 무조건 몸을 열면서 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몸을 열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먼저 셀프로 체크를 해보고 내가 몸이 열릴 때 클럽이 뒤로 떨어져 준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몸의 열림으로 몸의 열림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공은 더 힘있게 똑바로 나갈 것이고 내가 어깨 회전이 부족해서 출발점 자체가 앞쪽에 잡혀 있다거나 혹은 백스윙 갖다 다운스윙 때 이렇게 클럽비를 앞으로 보내면서 공을 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왼쪽 어깨를 최대한 막아주시고 공을 쳐주셔야지 조금 더 아웃인을 줄이면서 페이드를 줄이면서 지금처럼 아주 약간의 드로우를 이쁘게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좋은 레슨이지만 무작정 왼쪽 어깨를 여는 걸 따라 하시기보다는 현재 내 상태가 어떤지 확인을 먼저 해보시고 왼쪽 어깨를 열지 말지 몸을 열어주면서 칠지 말지, 골반을 얼마나 틀어줄지를 결정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왼쪽 어깨를 열어주는 스윙의 장단점과 내가 왼쪽 어깨를 열어주는 게 나한테 과연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던 범스 골프 이경원 프로였습니다.